마지막 강조의 기술은 헬벤트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핸드벤, 헬벤트는 세이프핸드를 주신 어,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해요 자 일단 음, 헬벤트는 인덱스 로러버를 필수로 익히셔야 할수 있는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세이프핸드를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어, 호라이즌탈을 해줘요 호라이즌탈을 해주시는데 하프트윌 있죠? 하프트윌 기초기술 강조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거 이 기술처럼, 스타트는 하프 투위어라듯이 해줄 거예요. 자, 호라이즌탈 해준 다음에, 풀 트위어라는 자세 있죠? 중지를, 검지, 뒤에 뺀 자세. 이 자세. 여기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이 자세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다시. 뭐가 바뀐지 모르겠죠? 자, 이 자세에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블레이즈가손가 손가락에 닿고 있는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블레이드를 펼쳐줄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천천히 보여주시자면 드리자면 중지로 밀어줘요 아래로 이렇게 밀어줘요 근데 밀어준과 동시에 이거를 손목에 웨이브를 타면서 이렇게 자 다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이 핸들을 이렇게 펼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검지랑 중지로만 이 핸들 자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거를 펼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준 겁니다 자 다시 자 이거를 중지로 중지로 밀어주면서 풀트윌 하듯이 이렇게 밀어줘요 이제 밀어주는데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음, 이렇게 잡자 자 여기 중지랑 검지로 세이프 핸들을 쥐고 있죠 자이 쥐고 있을 때 이거를 손목에 웨이브를 타주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자세로 만들어줘서, 블레이드를 펼친 자세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슬로우 모션을 계속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이거를 펼친 다음에, 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두, 이렇게, 두, 어, 검지랑 중지가 있었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핸들 자체를, 요렇게 있었던 핸들을 펼쳐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핸들 자체에 회전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펼친 자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인덱스 로오버를 해면, 하면 헬벤트라는 기술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게 헬벤트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제일 힘들 거예요. 이렇게 되는 부분. 이 부분. 자이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해야 될거예요 헬벤트의 중심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중지로 중지로 내려줘요 풀트리 하듯이 내려준다는 거죠 내려줘요 자 그와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죠 자 이런식으로 잡고 있으면 이거를 웨이브를 타 주시면서 이렇게 검지를 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안에 넣어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인덱스 로로버 인덱스 로로버 이렇게 되는 기술 있죠 이 기술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자뭐 이정도로 강전는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헬 벤트는 헬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어헬 벤트가 들어가는 기술도 은근 많으니까요 꼭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걸로 강제를 맞춰보도록